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레슨 어땠어요? 너무 어려웠죠? 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너무 길고요 두 번째는 곡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2도 3도 4도 5도를 가지고 쳤는데요 똑같은 2도 3도 4도 5도인데 라인핸드랑 a 트핸 오른손과 왼손이 바빠지니까 굉장히 어렵죠? 오늘은요 그걸 조금 더 연습하는 곡을 두 가지 배워볼 거예요 자꾸 치다 보면은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눈이 쉽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얼마간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자꾸 눈으로 악보를 그림처럼 보시는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꾸 악보를 먼저 보면은요 어? 레프트 n 드는 i r d 로 시작해요 그죠? 웨블락, well, 블락처럼 block. 굉장히 잘 쌓여 있으면서 스킵이니까요. 그런데 마름노시 어디죠? 베이스 C와 그다음 스킵한 C, n E죠. 그리고 그 다음 노는 또 E에서 스킵한 G로 가네요. 그리고 step down, step down, repeat, down, repeat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왼손을 먼저 쓱보 시고요. 그 다음 오른손을 보세요 그래야지 앞보 보기 훨씬 쉽습니다 자 오른손은 c 고요그 다음 skip skip 그리고 또다시 C로 돌아와서 skip, skip이네요 중간에 rest가 있어요 무슨 rest죠? quarter rest 그쵸? 몇박자예요 음, looks like a thunder 헉, 천둥, 번개처럼 너무 빨라요 그래서 one count, rest. Oh, rest. 가 count. 니까들어 t 야 o 요 그래서 그게 조 t 헷갈립니 t Count. 잘 하셔야 돼요 박자 n 그 c 는 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 t right c o n t h o n t p o s n t i o n t i g h n t h o n d c o n t c l e n t h o n t c o n c a n t h o 도 n t h o r n 천천히 갈게요 r o a n t o n e Two, three, go. One, rest. Skip, skip. One, rest. Skip, skip. Left hand G. Step down. Step down. Repeat. Step, Step, Step down. Repeat. k i d a n Next line is the same. C. C인데요. Left hand는 ENG 스 k i 인데 ENG입니다. C n E가 아니고요. 확인하셔야 돼요. 1, 2, 3, 4, w o t h 그다음 s k 이고요 Left hand는 오 oh, f i f t h 요 그래서 C n G죠. 1, 2, 3, 4, w o t h Step down이고요. Left hand는 s e n d 인데 F&G입니다 1, 2, 3, 4 그리고 Right Hand는 Skip Up이구요 Left Hand는 Fourth죠 그래서 D&G 1, 2, 3, 4그 다음 Left Hand는 Skip이니까 E&G N, 그리고 Right Hand는 입니다 이고요. Left hand는 second이죠.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그다음 right hand step down to C. 그리고 left hand는 skip. one, two. 그다음 left hand G. and go to C. two, three, four. 잠깐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Repeat 안 하고. 저 지난주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똑같은 코드인데요 포지션이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코드가 나오는 line 3, third line부터 볼게요 자 먼저 left hand을 먼저 보세요 오, 눈으로만 먼저 보세요 스 k i p 이고요그 다음에 스 k i 했는데 스 k i p 인 그리고 next l i 으로 가니까 f i t h 고그 다음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second이고 그 다음은 음, line to space 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공간이 있으니까 fourth 죠 그래서 먼저 눈으로요 third, fifth, second, fourth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딘지 노트를 알아야 돼요 그죠? 쫙 보면 top note, 위에 음은 다 같아요 어디죠? G 그래서 첫 번째 마디도 G구요 탑노시두 번째 마디도 G구요 세 번째 마디도 G구요 네 번째 마디도 G에요 자 그럼 어느 노트만 바뀌어요 bottom note 아래 음만 바뀌어요 The bottom note is changing 그래서 bottom note이 third구요 그 다음은 탐 노는 그대로 있고 마름 노시 스킵으로 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3 r d 고, 5 t h 고, 그 다음은 탐 노는 그대로 있고요, 마름 노만 right next to each other, 바로 옆인 사캔으로 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는 탐노위 음은 스테이 하고요, 그대로 있고. 마름 노트만 4도 1,2,3,4 이렇게 가죠 자 먼저 이렇게 왼손이 코드를 눈으로 슬 훑은 다음에 오른손을 넣어야지 치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두 손을 붙여서 치면 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천천히 가고요 이번에는 repeat 대두리표까지 할 거예요 Fine hand position read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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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down 해서 다시 step down 하죠. 그 다음 여기입니다. right hand은 C구요, left hand은 ENG. one, two, three. Second one. 4, 2, 3, 4 forward o i g h t hand step down left hand skip two, three, four, step down one two t h t o 도 skip up to top and go to C two three, four. 오, 똑같은 코드인데요 combination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요 그죠 지난주보다 훨씬 어렵죠 그래서 이번 주 곡은 매일 최소한 일곱 번씩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번할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ight hand on C, left hand on C and E 준비되셨어요? One, two, three, go! One, rest 어, 노래도 길고요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닥 빨리 치시지 않아도 돼요 단, left-hand 코드 찾는 3rd line과 4th 라인 n 을 부드럽게 치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 줄을 가지고 곡을 하나 쳐볼까요? 타다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 돼요 l e f t h a 는 오! 맨첫 번째 마디는 아무것도 없고요. 두 번째 마디에 가면 마름 라인이지고, 그 다음에 skip the line and e next line. 그러니까 뒤죠. 그리고 딱 노트로 보세요. 위 음은 탑노슨는 그대로 있어요. 디디디디 계속. 그리고 마름이 fourth, third 삼도고요. 다시 fourth, fifth. 왔다 갔다 해요 위 음은 그대로 있고요 마름만, 아래의 음만 5th, 4도 4th, 3도 3rd, 4도 4th, 5도 f t h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림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가 변해도 움직이는 음의 간격은 똑같아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Find a position 오른손은 D고요 왼손은 G와 D에 있어요 어, 그리고 이 곡은요 어, 첫 번째 박자가 없어요 Missing 없어졌어요 첫 번째 박자가 제일 마지막 마디에 가 있고요 두 번째 박자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 3, 4, 1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요 왜냐고요? 한 마디 안에 4 박자니까 네 박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 첫 번째 박자가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Incomplete measure. 자, 그럼 먼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Fine hand position. D, G, one, two, three, four, one. 막있고요그 다음 노트도 막 왔다갔다 하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아요 거기에다 박자까지 incomplete measure 못 갖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연습 천천히 하신 다음에요 괜찮아지면 조금 더 빨리 쳐 보세요 그럼 이번에 조금 더 빨리 가볼까요? f i n 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four One 오늘의 연습곡은 어때요? 자꾸 하러 보면 조금씩 조금씩 쉬워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악보가 눈에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연습 조금만 더 하시고요. 그러면은 정말 재밌는 여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레슨 때까지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셨죠? 자, 선생님은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